또 안에 넣어요 사장님 아, 아. 잘 먹었습니다 뭐지? 이게 내가 네네네. 35년 됐어 네네 35! 엄마땡 엄청 기다렸어 오늘 방송 아침부터 일어나서 와 오늘 전국잔 드디어 먹다 이렇게 생각했어 전국잔안 먹으면 오늘 잠이 못잤다 이렇게 생각했어 에이! 와 요즘 팝값 이렇게 올랐어 여러분 싶었어. 행복하다. 어열었다 어, 안녕하세요. 어, 한 명이에요. 여기에요. 네. 전국장 볼에 밥 하나 주세요. 혹시, 저, 밥 먹을 때, 그냥, 저만 찍어도 될까요? 어? 밥 먹을 때, 그냥, 저만 찍어도 될까요? 이거, 카메라, 그냥, 저만 찍어도 될까요? 네, 오, 네. 오, 네. 본인 본인이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디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? 어, 저 있어요. 아, 해놓고 보아요, 뭐. 아 네. 아, 밥 먹을 동안에? 아, 네네. 밥 먹을 거. 동안, 저만 아, 찍고, 요. 어디 1번이요? 아, 네. 이번 네. 아고 가다 고맙습니 맛있게. 우단 같이. 하이다. 같이 해요, 같이 때가. 아, 때가 아, 같이 때. 아, 음. 근데 보리밥 은 먹어 봤어요? 어. 아, 어, 아니요. 처음이에요. 음. 아, 네, 처음이에요. 처음이니까 네. 음, 청국장하고 그럼 쌀밥만 주대요. 음. 보리밥 말고. 섞어서 줄요 보리밥 쌀밥 보리밥, 섞어서. 보리밥, 보리밥하고. 아 네. 보리하고 쌀밥하고 섞어서 줄까? 아니면 보리밥 빼고 쌀밥만 줄까? 아 보리밥 좋아요. 아, 아 네. 섞어서, 먹으면... 섞어서. 네, 그냥 네. 섞어서 할까요? 어서요네 그냥 섞서 한국인처럼 그스태 아, 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고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근데 이거 종국장 냄새는 솔직히 향수로 만들어야 돼요 네. 종국장, 종국장 냄새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는 그 냄새는 어떻게 퍼퓸으로 만드는 거 몰랐어요 혹시 그 종국장 향수 팔라요? 네? 향수? 종국장 향수? 뭐지? 팔라요? 팔니냐고네 아, 종국장 향수 팔라요? 네. 예. 일본은 낫도 아니야 낫도. 아 낫도. 아そうですそ 아, 우리는 낫도를 찍어서 청국장 만드는 거예요. 찌가고 끓여내는 게 청국장이. 아, 어이시다. 응. 봐봐, 이거, 연, 이거 청국장은 국부이다에 네, 감사합니다. 옥천집 아, 이거 홍보해줄게요. 육천 육천 오, 청국장 보리밥. 옥천집천 옥천지, 옥천지, 옥천, 옥천, 옥천 옥천지, 옥천지, 천지천지 정국산, 보리밥, 김치찌개, 제육볶음 오징어볶음. 종합번호는 01062731730. 와, 와 냄새 너무 좋았어요. 와. 음. <웃음> 너무 싫었어요, 지금. 어, 이거 조금 맛 봐요. 어, 이게 뭐예요? 깐 된장. 강, 아, 깐 된장이요? 깐 된장. 된이요 그거 네, 넣고, 고추장 넣고, 비벼서 이거 떠 잡으면 돼. 오, 오케이, 알았어요. 음. 와. 아, 청구장 많이 먹으면 피부 좋아져요. 응. 진짜요? 응. 와. 오, 두 숟갈 넣고. 두 숟갈. 아두 두. 두 숟갈. 그, 아, 두 숟갈. 응. 여기서. 두개한 숟갈. 네, 두 개. 네. 응, 조금 맛봐요. 아, 조금 먹어봐요. 응. 와, 너무 맛있어요. 와. 고 이제 꼭지가 조금. 고추장 넣었어. 저분해요? 네 아니 더워서 더워서 더워서 솔직히 보리밥은 많이 먹으면 공간해줘요 여러분 네 와. 와. 와 사장님 나또 나또, 나또. <웃음> 와 나또 나또, 나또. <웃음> 네 조금 나또 안에 넣어요 사장님 아, 아. 잘 먹었습니다 이게 내가 네네. 35년 됐어요 네네 35년 됐어요 <웃음> 이마솔 어이... 렌즈가 와... 35년 35년의 맛이다 음, 5년 동안의이 VIP 서퍼스가 <웃음> 그 <웃음> 먼저번에 그 학생이 배우러 왔다고 <웃음> 일본가서 선전한다고 막 찍어갔어요 음... 근데 여기서도 근데 옥천집 찍으면 사진에 네네. 다 나오잖아 이거 네. 먹고 맞아요. 이걸 올린다고 부르비에 또또또 부르비에 막 올려주니까 그렇죠 역시 음. 음. <웃음> 35년 경험이다 반박 네. <웃음> 민밥 잘 썩었어요 음. 자 이제 잡수면돼네 잡수면 국룰는 잡수. 조국장 한입 먹어야 겠다아 2년, 2, 2년에 한번 사는 민의 장 와, 너무 행복했어요. I'm so happy. 음,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도전은 울지 말게 전국장 먹는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중 전국장 먹다가도 너무 감동해서 울으니까 이번에 그냥 웃기듯 음, 이렇게 행복하게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정말 맛있는거야 칵카. <웃음> 콕 정말? 어 너무 맛있어요 그래, 이거, 조, 이거 사장님 빙빙 해줬어요. 35년 순위로. 어떻게 맛있어요. 어? 너무 맛. 이거는 내 먹는 청국장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. 빙빙, 빙빙빙 먼저. 내 생각 속어서 더 맛있어요, 이거는. 중국장. 이렇게. 야. 가 봐. 와. 와. 고춧 음. 두부도 아, 있어요. 두부. 음. 홍어 걸스 청국장청국장 한국당. 한국당. 한국당. 어국당한어당한국은 기회 있으면 당한는당 이렇게 하면 더 맛있는데. 국당 한국당. 한국 청국장 가 o t a 배 안에 있어 사 m 님잘 먹었어요 너무 지금 맛있었어요. 풍선 산 다음에 너무 바람 불 Time of Sue. No, s 선 a 아.. 배불렀어요 이제 재밌게되요아 네네네 AI 친구들 밥잘 먹다고 말했어요 네.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고자마아마스아리가고아리가고자마스 多久多久 ,多久